친구들 안녕!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이모예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양미선입니다. 이번에 낭독클럽에서 인기리에 진행중인 팟캐스트 강의에 특강을 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여기는 저희딸 사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<웃음> 네, 저는 현재 유튜브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, 팟빵, 플로 그리고 어, 스토리텔 등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차 팟캐스터인데요 어, 처음에는 우리 아이에게 재미있게 동화책을 들려주려고 배웠던 동화구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로, 취미로 시작했던 팟캐스트가 지금은 멋지고 신나는 저의 세컨 잡이 되었습니다 와우. <웃음>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를 눌러주신다는 것은 그 채널에 대한 기대와 또이 채널을 정말 좋아했을 때 눌러주시게 되는데요. 자, 어떻게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구독까지 연결을 할수 있을까? 아, 제가 구독자 한 명부터, 저 제가 스스로 구독을 했을 때, <웃음> 구독자 한 명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어린이 친구들과 또 엄마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그 구독의 비결을 특강에서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8월 25일 저녁 9시 10분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. 안녕해야지. <웃음>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